안녕하세요. 주식 매매를 한 지도 17년이 되었다. 30대에 시작해서 어느새 50대가 된 것이다. 그간 주식 매매를 해오며 느끼고 배운 것 중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약간 정리하여 본다. 주식을 매매를 한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길즉 가이드가 없기 때문이다. 뛰어난 스승이나 선생이 없다면 전부 나 혼자 배우치고 해내야 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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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투자자의 움직임은 개미처럼 뻔하기 때문에 세력은 개인 투자자를 읽을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이다. 그럼 시작해 보겠다. 간혹 종목을 보면 차트상으로는 분명히 갈 것인데도 적당한 시간과 높이를 가지고 오르지 못하는 종목이 있다. 그러한 종목을 보면 대개는 많은 진성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어떤 주포 세력이 있어서 어떤 종목을 천원 정도의 가격에 물량을 매집하였다. 인건비와 수수료 여러 사업비를 제하면 온전은 1500원 정도에 팔아야 하고 이후 장사의 준비와 시간을 또 생각해보면 최소 3천원 이상에는 팔아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는 계산이 나와서 목표가를 3500원으로 잡았다. 이제 주포의 일정 물량의 매집이 완료되어. 주가를 올리려고 보니 개미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주포는 일주씩 자기가 매도 호가 위로 걸고 자기가 매수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주가를 올릴 수 있었다. 개미가 하나도 없었던 관계로 천원이 천오백원이 되는 것에 불과 10만원의 돈밖에 안든 것이다. 이건 정말 거저 먹기다 물량의 소모도 거의 없었다. 이제 이렇게 슬슬 3천원 위까지 올려서 팔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천원이던 주가가 갑자기 1500원이 되니 어디선가 개미들이 기어들어오는 것이다. 10주 50주 정도 하는 소량이야 뭐 애교로 봐줄 수도 있다. 주포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10주 50주 정도 하는 건 먹고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천주 만주의 물량이 어디선가 들어오는 것이다. 주포는 생각했다. 터너라운드 재료가 벌써 노출되었나?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안 팔면 살 수도 없겠지. 그런데 몇십만주를 산 놈들이 불을 놓았는지, 또 어디선가 개미들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놈들이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주가를 올리는 건 간단했다. 자기들이 조금씩 위로 올리면서, 적당한 때에 물량을 조금씩 개미한테 던져주는 주포의 방식을 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미가 너무 몰린다 싶으면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 힘들어지면 판 가격보다 한참 아래 가격에큰 매수 물량을 걸어놓고 폭격을 가하곤 했다. 주포는 생각했다. 아내 물량과 내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주가를 올려주다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어느새 보니 주가는 2,000원을 넘어가고 있었다. 주포는 생각했다. 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물량을 팔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였다. 어느새 목표 물량을 거의 다 팔아버린 세력이 더 이상 주가를 올리지 않는 것이었다. 기대하고 들어온 개미의 실망매물을 받으며 주가는 조금씩 떨어져갔다. 그리고 물린 개미는 떨어지는 주식을 조금씩 더 주우면서 물타기를 해나갔다. 그러다가 주가는 다시금 1500원으로 회귀하고 있었다. 어떤 개미도 떨어지는 주식을 비싼 돈 주고 살 생각은 없어 보였다. 헐값이라면 모르겠지만 주포는 다시 생각했다. 일단 물량 팔아놓고 나간 놈들이 누군지 알아서 독쳐야겠어. 그 다음엔 이 주가를 좀 올려서 내 물량을 팔아야겠는데 무려 25만 주를 먹으면서 올려야 하잖아. 그것도 내가 판 물량을 다시 먹어야 하네. 흠 생각해보자. 차라리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나도 헐값에 다시 사자. 그래서 주포는 자기 평균 단가인 천원 근방이 오기를 기다렸다. 무려 3개월을 기다리니 주가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천원 가까이 떨어졌고 주포는 사야 할 물량보다 훨씬 적은 물량을 폭격하여 무려 600원이라는 가격에 몇 십만 주의 주식을 사드릴수 있었다. 개미들은 약간의 물량 폭격으로도 인내심과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며 손절하기 바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가지고 있는 고래심줄보다 더한 개미 물량이 있었지만 큰 물량은 아니었기에 주포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하였다. 물론 그러는 동안 주포는 대차거래 등을 이용하여 하락하는 주식에서도 일정치의 수익을 올렸던 재미가 있었다. 그리고 주포는 다시 생각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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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포커 자체는 인생에 그닥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게 포커 라는 것이다 말을 바꿔보면 도박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는 거기에 빠져 보아야만 알수 있는 것이다 주식은 득이 아니라 독 이라는 걸 그것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서 주식이다 독이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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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이면 오를 거라고 느긋히 생각하면 노심초사할 일도 없을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대도 않는 투전판에서 피 같은 돈을 쥐고 기웃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흐름을 보기 시작했고 이제 거의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감이 생기고 욕심도 생겨 약간의 돈을 빌려 제가 잘하는 업종과 회사의 우량한 주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몰빵하였고 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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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이유가 있다. 둘째, 사고파는 이유가 있다. 셋째, 세력의 움직임은 이유가 있다. 넷째, 주가의 방향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님이 직접 찾으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더하는 다른 네가지 비밀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그게 진짜인 거겠죠. 남이 알려준다. 남이 돈 벌어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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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는 때부자 된다 하고 의욕적으로 임하였지만 어느 순간 웬걸 한치 앞도 움직이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구요? 왜냐하면 내가 볼때 그만큼 제대로 된 자리는 희귀하고 드문 겁니다. 그만큼 품을 팔아야 하죠. 누워있으면 누가 떡 먹여 주나요? 매일매일 상한가 나오고 수도 없이 상승 종목 나오니 물반 고기 반 주식시장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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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주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식을 한다고 하는 건 아니시겠죠?